초부꽃주 씹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간격을 홈이 하나정도로 기준합니다. Thank you.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 생각하시면... 기준은 꿈이 자루 하나. 오0에서 정도. 오기까지, 흡을, 게 o o 이 look, l o o 니다 o o 까지 o 을 k 고요 o k look, look, look, l o 제가 나름대로 발품 눈품 기품 팔아서 얻은 노하우입니다. 거기에다가 제 공식대로 그냥 제 방식대로 이렇게 심습니다. 그래도 이제 3년차입니다. 좀 기술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홈 한자루로 기준합니다. 이 물이, 물이 없는 곳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꽃두순끼가. 물다 일일이 길어다가 봐야 되니까. 저희도 물이 없는 렌즈 밭이었는데 지하수 파고 컨테이너 놓고 어느 정도 갖추니까 조금 취미로 이렇게 해봅니다. 이게 농사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야 농사도 쉽게 되는것 같고 동사같이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습니다 하나만 더 심어볼게요 이렇게 섬유자루로간격을 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땅에 매일 비가 왔는데도 땅이 매우 복잡해 네, 말랐습니다. 그래서 물 밑에 넣고 여기까지만 해도덮어준답니다 여기까지요. 다음에 이렇게 꽃을 다 심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이렇게 꼬아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저렇게 천막도 쳐줬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렇게 온막도 쳐줬습니다. 너무 많이 봅니다